안녕하세요. 오늘 그림만 그리는 과정만 방송의 그림 제목은 도시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제두 채널에서만 합니다. 유튜브 김현진의 그림 생방 시작합니다. Hi. Today's drawing process only the title of the broadcast is the city. Please watch. Today only on the second channel. YouTube's painting starts to live. Salve, p i c t u r die tantum titulo de pictura processus, tantum traere, ut passimo stendit, et vidi quon i ammultus, odie tantum, secundo alveo incurrunt, k i m e s aemgbang YouTube status pingis. Iam fin. صباح الخير، عملية الرسم اليوم فقط عنوان البث هو المدينة، يرجى مشاهدة اليوم فقط على القناة الثانية، اللوحة يوتيوب تبدأ في العيش. 早上好今天的绘画过程广播的标题是城市请看今天只在第二频道播出 y o u t u b e 的绘画开始存在こんにちは今日の画像のみく家庭のみ放送の映像タイトルは都市です 많은 시청사ださい 오늘은 2 채널のみです. 유튜브의 김병진노즈 남아 방송 이시します Доброе утро. Сегодняшний процесс рисования. Название трансляции, город. Пожалуйста, смотрите. Сегодня только на втором канале. JVPC YouTube начинает жить. Bonjour le processus de dessin d'aujourd'hui uniquement le titre de l'émission est la ville. S'il vous plaît regardez. Aujourd'hui seulement sur la deuxième chaîne. La peinture de YouTube commence à vivre. Hola proceso de dibujo de hoy solamente el título de la transmisión es la ciudad. Por favor mira hoy solo en el 2DO canal. La pintura de YouTube comienza a vivir. 유튜브 김현진의 그림 채널은 그림만 그리는 과정만 하고 한성우의 사진만 보여드리고 내립니다. 영상은 매주 12시, 자정, 이고방송은 매주말 12시, 정오,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하여 주시면은 최신의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김현진의 그림 1, 2, 3 유튜브 채널 YouTube's picture channel only shows pictures and only shows pictures when finished. The video is 12 o'clock midnight and the broadcast is 12 noon every weekday. We hope to hear from you on YouTube. Subscribe and set up notifications to see the latest picture. Asterisk, carat, carat, asterisk, picture 1, 2, 3 YouTube channel. YouTubeのキムヒョンジンの図のチャンネルは図の見書く過程だけで完成後に写真のみを表示したい下げます。映像は毎週12時深夜であり放送は毎週末12時正午です。YouTubeの視聴者の皆さんに多くの視聴をお願いドリームです。購読すると通知設定していただければ 最新の画像を見ることができておりました。アスタリスク、アスタリスク、キムヒョンジンの図123YouTubeチャンネル。 YouTube的图片频道仅显示图片,完成后仅显示图片,视频是午夜12点,播出时间是每个工作日中午12点,我们希望在YouTube上收到您的回复,订阅并设置通知以查看最新图片,信号原字符原字符信号,图片1,2,3YouTube频道。 Le canal d'images de YouTube ne montre que les images et ne les affiche que lorsque vous avez terminé. La vidéo est à minuit et la diffusion à midi tous les jours de la semaine. Nous espérons avoir de vos nouvelles sur YouTube. Abonnez-vous et configurez les notifications pour voir la dernière photo. Astérisque accent circonflexe accent circonflexe astérisque photo 1, 2, 3 de la chaîne YouTube. Pictures channel processus solum ad aurendam in YouTube, k i m solum formam, iam f e minus, et post foto sostendere tantum complementum. In hoc video mezzogiorno, nocte, iaci omnis sabbati, et equit muicli mezzogiorno, meridiem, ego quare r i t u r s omnium, vigilare multum YouTube v i e v e r s O caso si u l n o t i t i a quode subscribe tu poteris vedere pittura recentissimu sego autem, asterisco, accento, circonflesso, accento, circonflesso, asterisco, kim de imaginibus, i am youtube g in 1, 2,3 e channel. Канал с картинками YouTube показывает только изображения, и показывает их тольк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идеозапись начинается в 12 часов ночи, а трансляция 12 часов дня в будний день. Мы надеемся услышать от вас на YouTube. Подпишитесь и настройте уведомления, чтобы увидеть последнюю фотографию. z v i t s d y c h k a Krushy, Krushy Krushy Krushy h y s h y Krushy k u s h u s h y Krushy k r u m h y k s h e y u s Esperamos tener noticias tuyas en YouTube. Suscríbase y configure notificaciones para ver la última imagen. Asterisco cento circunflejo cento circunflejo asterisco. Imagen 1, 2, 3. Canal de YouTube. لا تعرض قناة صور يوتيوب سوى صوري وتعرض ص و ر فقط عند الانتهاء الفيديو 12 ظهرا منتصف الليل والبث 12 ظهرا كل أيام الأسبوع نأمل أن نسمع منك على يوتيوب الاشتراك وإعداد الإختارات لرؤية أحدث صورة نجمة ك ر ت ك ر ت نجمة صورة واحد اثنان ث ل ا ث قناة يوتيوب. Kênh hình ảnh của YouTube chỉ hiển thị hình ảnh và chỉ hiển thị hình ảnh khi hoàn tất, video là 1 2 giờ đêm và phát sóng là 1 2 giờ trưa mỗi ngày trong tuần. Chúng tôi hy vọng được nghe từ bạn trên YouTube, đăng ký và thiết lập thông báo để xem hình ảnh mới nhất, sao mũ mũ sao, hình ảnh 1, 2, 3 kênh YouTube.